아니 너무 좋아 보여 어 내려막길이다 와내막길 요번에 그 세이프웨이 레스테란드에서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고급 외건 유머차를 선물해 주셨지 이상 약 개봉해 볼게 야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렇게 차례대로 조립하는 설명서가 있어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볼게 와 핸들바를 잡고 올려줘 그 다음에 끝까지 잠깐 철컥 소리가 났어 음, 철컥 소리 났네 넣어줘 그냥 쑥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이 바퀴 부분에, 쇠 부분에 있는 구멍하고, 여기 있는 구멍을 맞춰서 이거를, 안전클립을, 이렇 해서, 이게 바깥 부분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맞춰서, 맞춰주고, 클립을 껴주면, 뒷바퀴 완성.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지. 얘를 응. 다니다가, 발을, 눌러주면 얘가 브레이크가 돼어 완전 안전하네 어, 완전 안전. 자 이제 손잡이를 펴줄게 여기 원터치로 되어 있거든 원터치 버튼 누르고 이렇게 우와! 더 높게 더 올라올 수 있어? 들어. 우와 세 번째까지 <웃음> 완성 이게 되게 편리성이 좋아 여기 앞에 가방에 애들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알아서 타니까 뚫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뚫려있어서 애들 굳이 이렇게 위로 안 빼도 음. 이렇게 하면 애들이 피해 나가겠지? 주머니가 모조 하나, 조주머니가두개 두개 이렇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물건 뭐 우리 짐도 음. 넣을 수 있잖아요 이따가. 음. 여기도 보면 뒤쪽에도 이렇게 출구가 있어 어 좋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머니 양쪽에 주머니 음. 앞뒤로 이 주머니가 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를 스노피도 이렇게 해서 터득이네. 에 메시야. 너무 좋다. 네, 이리로다 좋... 바람 들어가. 오, 준진 준진 들어갔다. 준진 들어갔다. 준진 <웃음> 들어갔다.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아빠한테 그러지만 네가 들어가서 먹어. 준진 들어갔는데. <웃음> 우와 들어갔어! H 들어갔어! 청구어. 너무 좋아. 이제 우리 나가볼까? 그 네, 이제 나가 보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자 이제 유모차 타고 첫 외출. 고! 이 안전띠가 있어서 참 좋네 음, 좀 마음이 놓이지 어. 재야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중재 어때? 유모차? 무시야? 중재 어때? 어 완전 개꿀인데요? <웃음> 아 오빠가 끌어주니까 좋은가봐 야 보여? 아빠 애지 보여? 아이고있더라 애지야, 언니 보이지? 애지 좋네! 어, 확 편한데? 이게 훨씬 편한데? 그치?